미그 19 미그 19기는 미그 15기의 형태를 기본으로 한 원통형 동체를 지닌 소련의 2세대 전투기로서 수평 비행에서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최초의 전투기입니다.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 전시된 기체 중 유일한 적국기로서 이 기체는 북한 공군의 주력 기종이기도 하면서 1983년 2월 이웅평 상위가 이 비행기를 타고 대한민국에 귀순한 그 실제 모델입니다. 그는 한국전쟁 이후 여섯 번째 귀순자였습니다.